속이지만 내 안에 괴짜서난추제어전화 내 e 어줘 e h h o h g h h e h t a y t let's go! 슬픔이다시워도 허끈이 쫓리고나도런 꿈속이어도 나는 이숙것이고나기는지켜고 허지야 내가 내가 하는 게왜날 지겨도 그 사람 오 나만이 나의 꿈원인 사람 우걸이로 절대 죽지않고 사랑하기도 so uh -huh. 내 하늘 맑가 모든 나픔들이여세고봐잘가내심장널지지 i just t f i e t f i e u s t f i u n u s t i n e m j s t i m t fine, I'm s t n i s fine, s t fine, i u t e s n e i just f e I'm e n f e n e n e fine, t We're i n e o n e We're 니너지아 괜찮아 너무 멀리 어까 if we had e t i just f l y f l y f l y 혼자 살아도 멋쳐 보겠어.